안녕하세요. 저는 무생 디바이스 노기동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무생 디바이스는 AGV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VR 시뮬레이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출품한 로봇의 AGV 제품은 AGV 500, 1000 모델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500과 1000 모델의 차이는 그 최대 적재 하중에 있습니다. 저희 AGV의 카화와 차별점은 저희 제품은 아마존의 키바 형식의 물류 AGV로 되어 있으며 키바 형태의 AGV는 저희 물류 창고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션 디바이스는 국내 제조 및 설계를 100%로 하고 있으면서 고객의 실적 및 사정에 맞게 100%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모션 디바이스는 향후 저희 국내 그 대형 물류사에 진출 예정에 있으며 내년을 기준으로 동남아, 미주, 그리고 유럽에도 제 제품을 진출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모션 디바이스는 항상 고객사를 생각하며 좋은 품질의 AGV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좋은 품질과 더불어 신뢰성 있는 제품 생산과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신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